안녕하세요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살롱 백호입니다 저번 호흡 시리즈 1탄에서는 횡격막의 오해를 알아보고 들숨에 필요한 근육들과 날숨에 필요한 근육들을 각각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호흡 시리즈 2탄에서는 호흡을 마시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아포지오라고 불리는 브레스 서포트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호흡 시리즈 1탄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먼저 보고 와주세요 오늘도 역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호흡의 기본 원리는 이렇습니다. 보통 호흡을 마신다고 하면 입으로 공기를 빨아들이듯이 마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이미지를 가진 상태에서 호흡을 한다면 대부분 이렇습니다. 마치 빨대로 물을 빨아들이듯 좁은 입구로 호흡을 마시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물 안에 들어갈 수 있듯이 마치 공기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보는 겁니다. 실제로도 그렇기도 하고요. 그 다음 우리 몸이 부풀어서 공기가 들어올 공간이 생기는 만큼 공기는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즉 호흡 방법이란 상체 어딘가를 확장시켜 폐를 확장시키는 것이라고 할수 있죠. 호흡 방법은 복식코 호흡, 흉곽호흡, 쇄골호흡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복식호흡입니다. 복식호흡은 날숨, 즉 호흡을 뱉는데 사용하는 근육들을 이완시켜주어 횡격막이더 아래로 수축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배를 내밀어주어 횡격막이더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로 인해 넓어진 공간만큼 호흡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요령은 이렇습니다. 배를 내밀어주려고 의식하기보다는 골반 아래로 호흡을 깊게 내려준다 라고 생각하면서 호흡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먼저 척추를 곧게 펴주신 상태에서 골반 아래로 호흡을 내려준다고 생각하며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어떠세요? 배가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복식호흡이 되셨나요? 이게 잘 되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는 사람처럼 아주 짧은 순간에 호흡을 마셔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자 어떠세요? 복식호흡이 빠르게 잘 되시는 분들은 바로 노래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잘 개발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식호흡이 잘 안되시거나 느리게 되시는 분들은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워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배가 나오면서 복식호흡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복식호흡을 위해 배를 내미는 행위는 생각보다 그렇게 불편한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평소 호흡을 할때 자연스럽게 배를 내밀어 가며 복식호흡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골반 아래로 호흡을 깊게 마셔준다는 느낌을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는 흉곽호흡입니다. 흔히 흉식호흡이라고도 불리죠. 흉곽호흡은 외늑간근을 수축하여 늙 골을 들어 올려 흉곽을 넓어지게 하는 호흡입니다. 쉽게 말해 갈비뼈 사이사이를 벌려주어 가슴을 위로 들어 올려주고 그로 인해 생긴 공간만큼 호흡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요령은 이렇습니다. 척추를 곧게 편 상태에서 자신감이 가득 찬 사람처럼 가슴을 위로 들어 올려주면서 호흡하는 겁니다. 구부정하게 굽은 등을 순간적으로 펴준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척추를 곧게 편 상태에서 가슴을 위로 들어 올려준다는 생각으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어떠셨나요? 어깨가 올라가지 않고 흉곽이 잘 부풀어 올랐나요? 잘 되시는 분들은 역시 깜짝 놀라는 사람처럼 짧은 순간에 마셔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자 어떠셨나요?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흉곽호흡은 복식호흡에 비해 좀더 빠른 속도로 호흡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많이 움직이는 경우 특히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 사람의 경우 복식호흡보다는 자연스럽게 흉곽호흡을 더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쇄골호흡입니다 쇄골호흡은 어깨를 위로 들어줌으로써 쇄골을 위로 들어올려주어 폐가 위쪽 공간으로 확장하게 해줍니다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먼저 복식호흡과 흉곽호흡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호흡을 마실 수 있는 만큼 최대로 마신 다음 계속 호흡을 마시려고 하면서 어깨를 들어보는 겁니다 어떠세요? 호흡이 더 들어오는 걸 발견하셨나요? 이처럼 쇄골호흡은 호흡을 최대치로 마시게 해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흥분 상태인 사람들이 과호흡을 할때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호흡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는 웨이트 리프팅을 하기 전에 코어를 단단하게 잡아주기 위해 쇄골 호흡을 포함해서 호흡을 한 다음 다시 어깨를 내려주어 호흡을 최대로 타이트하게 잡아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래에서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쇄골 호흡을 하게 되면 후두의 위치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호흡을 할 때마다 후두의 위치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면 균일한 상태로 발성을 컨트롤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심지어 호흡을 최대로 가야하는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쇄골 호흡 도움을 받을 정도로 많이 필요하지는 않답니다 다음은 아포지오입니다 이탈리아 말로써 유지하다 받쳐주다 지지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브레스 서포트라고 부를게요 이 브레스 서포트의 핵심은 호흡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호흡은 충분히 가져가되 후두의 위치는 영향을 받지 않아야겠죠 그러니 쇄골호흡은 가져가지 않고 흉곽호흡과 복식호흡만 가져가야 합니다 그 다음 한숨을 쉬듯 공기가 훅 하고 빠져나가는게 아니라 호흡으로 인 풍선처럼 부풀은 상체가 그대로 유지되는 느낌 즉 공기가 거의 새어 나가지 않는 느낌이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성대가 너무 적지도 않고 너무 과하지도 않게 적당히 접촉되어 있어야 합니다 브스 서포트의 느낌을 체험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히싱 입니다 바로 이렇게 호흡을 가늘고 길게 내주는 연습인데요 우리 한번 히싱을 약하게 그리고 강하게 각각 5초 정도씩 해보도록 할까요 어떠세요? 호흡이 한 번에 훅 하고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풍선처럼 부풀은 상체가 그대로 유지되었죠. 이게 바로 브레스 서포트의 느낌이에요. 이번에는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름하여 앗버리다 입니다. 먼저 흉과호흡과 복식호흡을 충분히 가져가줍니다. 그 다음 갑자기 내 머리 주위를 벌이 맴돌고 있다고 생각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호흡을 멈춘 상태에서 주위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혹시 벌 지나갔나요? 어, 아직 그대로인가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왜냐하면 혹시라도 벌을 자극할까봐 큰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서 호흡을 최대한 적게 사용하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브레스 서포트의 느낌입니다. 최대한 적게 사용하고 그대로 유지해주는 거죠. 또는 갑자기 뭔가가 생각난 사람처럼 아 그게 뭐더라? 아 기억이 날것 같으면서도 기억이 왜안 나지? 아 뭐더라? 아, 알것 같은데 아 그게 뭐더라? 이런 상황에서도 브레스 서포트의 느낌을 간접 체험해 볼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결과적으로는 호흡을 아주 조금씩 균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지만 실제로는 호흡을 사용하는 느낌보다는 호흡을 그대로 유지해주고 지지해주는 느낌 마치 제가 지금 숨을 쉬지 않고 최대한 한 호흡으로 길게 말하기 위해서 호흡을 균일하게 사용하기 위해 마치 가만히 버텨주고 지지해주는 듯한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날숨에 관여하는 근육들이 너무 한 번에 확 수축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미묘하게 마치 멈춰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미묘하게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깨가 위로 올라가는 쇄골 호흡을 하지 않는 선에서 본인에게 익숙한 호흡을 하면 된다는 점. 그리고 아포지오라고 불리는 브레스 서포트는 호흡을 과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호흡을 아주 조금씩 균일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느낌을 잘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성대 접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양한 비율의 믹스 보이스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되죠. 다음 호흡 시리즈 3탄에서는 호흡과 성대 접촉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아래에 무료 레코딩 이벤트와 레슨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 참고해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 살롱백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